반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 좀 전에 9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멤버십 회원님들만 모시고 라이브 방송을 좀 전에 마쳤고요. 그 멤버십 회원님들이 숫자가 오늘 이제 1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음...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한만 2주? 이제 3주째 접어들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어, 예상외로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 오늘 그 안에서 오늘 했던 이제 내용이, 곧 뭐, 조정으로 묶인다라고 하는, 어, 장원, 그 다음에 울산, 천안, 그리고 대구도 요청을 하셔서 대구를 이제 잠시 이렇게 시황을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부산은 각 구별로 이제 조정이 풀린 지 거의 한달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 흐름을 구별로 조금 세밀하게 오늘 한번 짚어 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채팅창에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어 취득세가 굉장히 8월 10일 이후에 중과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분양권도 이제 8월 10일 이후에 어, 매수를 한 그런 분양권은 음, 잠시만요 어 그런 분양권은 어, 분양권 그 매수했을 그 당시에 공급계약서에 이렇게 이제 명의변경을 했을 그 당시에 보유주택수가 나중에 다른집 팔고 없어도 입주 때그 보유한 주택수만큼 취득세가 중가되는 이런 내용들을 질문 속에 대답을 주고 받다가 어느 사장님이 어서 4주택 이상 다 주택자인데 어, 산 거는 2018년 뭐 점에 샀다 하시더라고요, 그 분양권을. 어, 그리고 내년에 4월에 이제 완공이 되어서 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어, 지득세가 그러면, 어, 다주택 중과 취득세가 적용되는지 질문을 이제 주신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저랑 커피 내기를 했어요, 그 사장님이랑. 어, 등기를, 저는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어 분양권은 옛날에 이제그 분양권은 우리가 취득했을 그 당시는 어 분양권은 취득 그게 해당이 안 되고 분양권이 집으로 되어서 취득을 취득세를 내는 취득 기준일은 어 통상 우리가 음그 집의 취득 기준일이 어 보통 기존 완공되어 있는 아파트나 뭐 토지나 그냥 주택이나 이런 걸 매수하실 때는 어 등기 접수일이나 잔금일 둘중 빠른 날이 취득 기준일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어, 입주권은 사용 승인일이 취득 기준일이 되고 어, 일반 분양권을 가지고 어, 집이 완공이 돼서 매수를 하실 때는 그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과 잔금일 둘중 늦은 날이 이제 취득 기준일이 어, 되는 걸로 그렇게 배웠어요 어, 그러다 보니 어, 내년 4월에 분양권을 샀었고 그걸 가지고 등기를 치게 되면 그때가 집이니까 어, 이미 다주택이면 4주택에 적용이 돼서 지득세가 12% 플러스 지방세 해가지고 어, 13%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웃음> 제 나름 확신을 가지고 어, 왜냐? 그때 주택수가 이제 네번째 주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사장님이 어, 소장님 그게 아니고 2018년도쯤에 그러니까 2019년 12월 3일까지 매수한 옛날에 산 분양권은요 계약한 어, 그 날로부터 3년 안에 그거를 잔금을 치면 중과에서 제외돼서 그냥 예전세율 1에서 3% 사이가 적용된다고 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빡빡 우겼죠. <웃음> 원래 모르는 사람이 어, 이기고 서울을 갑니다. 서울 가는 길을 물으면. 제가 오늘 그 짝이 났었네요. 어, 그게 이 세법이라는 게, 하나의 아는 그 잣대를 가지고, 나머지를 거기서 유추해서 답을 내면, 10중 8구 달이 나는 거예요. 오늘 딱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라이벌을 마치고 나니까, 그 사장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 소장님 옛날에 요렇게 요렇게, 어, 그 발표됐던 자료를 제가 캡쳐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 보내온 거를 근거로 모든 건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막 지방세법을 찾아봤어요 그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이제 적용이 되고 여기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보내온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찾아봤더니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제 정확해요 법대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고 찾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특례입니다. 시행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 법의 개정은 올해 그러니까 2020년 8월 12일 날 취득세 우리가 7.10 막 대책 발표하고 하면서 요 지방세 시행은 8월 12일부터였거든요. 이렇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법이 요때부터 시행이 됐었어요. 법 통과되고 게어 여기에 보면 여기 4주택 이상 주택 범위에 관한 특례 뭐라고 되있냐면 어, 22조 2항 22조의 2, 제1항 이건 삭제되고 없더라고요. 어,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세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마 요게, 요렇게 그 발표가 된 거는, 어, 그때, 어, 요 옛날에 우리가 법이 발표될 때, 어, 4주택 중가가 4%, 4% 맞죠? 4% 중가 요것만 있을 때였었어요. 요때그 개정이 되고 할 때만 해도. 4주택 이상이면 주택이라도 뭐 4% 기준 적용되고, 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 그니까 12월 4일 전에, 그러면 2019년 12월 3일까지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이제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영 시행 이후 3개월,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서 쓰고, 그 앞에 계약서 쓴 것도 인정해 주야죠. 뭐, 법 바뀌고 나서, 어그 다음에 하면 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막 이랬을 때였어요. 그때가. 어, 그럴 때, 그러니까, 어영 시행하고 나서 3개월 후, 어,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 3년. 이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 이제 분양을 받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 그, 그 이후에 이제 분양 계약 2020, 1년도에 그러니까 20년, 19년, 18년 맞죠? 2018년 아마 4월에 분양을 받고 19년, 20년, 21년 그 내년에 아마 4월에 입주를 하시는가 봐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과를 적용 안 한다 이 뜻입니다. 중과 적용을 안 한다. 요법 조문대로만 딱 적용을 하면 중과가안 되고 4주택 이상인 경우에 중과가 안 되고 그냥 1.1에서 3.3% 사이 여기가 적용이 된다는 이런 뜻이죠. 법 조문대로 요거를 딱 해석을 하면 근데 요거를 찾아보니까 이게 삭제가 되고 없어서 이게 원래 어떤 내용이었던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요때는 4주택부터 중과였기 때문에 요런 거인 거죠. 법이 요렇게 된게 그러면 3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4주택 이상만 요렇게 된다 해놓으면 3주택은요? 네? 법은 법대로 해석해야 된다 하잖아요. 이래 되면 이 4주택만 딱, 4주택 이상만 해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분양권 이거 3년 안에 하는 게. 근데 우리가 8월 12일 이후에 이제 아까 매수한 그 분양권, 분양권은 분양권 공급 계약서 뒤에 이사하는 그 순간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그 주택수, 3주택 보유하고 있는데 분양권 네 번째를 사서 8월 12일 이후에 올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공급계약서에 어, 명의변경을 하고 그때 나는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집세개다 팔고 분양권 입주 때 하나만 있다 해도 요거는 4주택 중과 12% 플러스 지방세가 13%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까처럼 법조문의 시행령에 이렇게 특례에 12월 4일 이전에 어쨌거나 4주택 이상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안에 딱할 경우에 그럼 3년 1일째를 한다든지 3주택까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과된다는 뜻이, 뜻으로 이뜻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 이 법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로 애매한 게 많네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갖고 계신 그 4주택을 저는 어, 그냥 내년에 취득하는 그 주택 취득 시기니까 아까 분양권은 사용성인 일과 어, 장검일, 둘 중에 저는 늦은 날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빡빡 우겨가지고 중가됩니다 <웃음> 했다가, 커피 내기 해서 제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면, 남구청 지덕, 그, 세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해보세요. 이래 놨더만, 어, 구청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실지가 궁금합니다. 요 조문을 딱 펴놓고 해석을 하면,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3주 때까지는 옷자란 말이고 이런 답이 당장 나오잖아요. 오늘은 요런 내용을 주고받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어, 제가 그 멤버십 안에서는 내년부터 바뀌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그게 사례가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어, 그 해당되는 거를 다음 주에는 좀 양도세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다라고 이제 고지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뭐, 궁금하게 투자인한 그 지역들에 대한 질문 조금 주고 받고 어, 다음주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9시로 땡겼고 제가 아무 예고 없이 9시에 딱 그냥 올렸어요 그 링크 주소를 어그런데 멤버십 그 회원분들은 지나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멤버십 분들한테는 오픈해가 올려 두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뭐큰 문제는 없을 것같고요 오늘은 아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또 4주택 이상을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매수하신 사장님이 계시다 하면 12%로 또 잘못 알고 계실까봐 오늘 한번 살짝 정리해서 올려봐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